요즘 너무 할 게임이 없습니다 모노는 인당뺑뺑이 지쳤고 롤은 너무 많이 해서 질렸습니다 다시 히오스나 하러 갈까? 에이 아무리 그래도 시공은 아니야 새게임뭐 나오나 한번 찾아볼까? 음? 라이어 신자? 아 지금 발로란트 베타 테스트 한댔지? 게임을 하기 위해 트위치에서 발로란트 드롭스를 통해 베타키를 얻어봅시다 이제 가만히 기다리면 베타키 알림이 옵니다 그럼 그동안 캐릭터 스킬이나 한번 봐볼까? 오얘 매력있게 생겼다 심지어 이펙트도 예쁘네 그러면 베타키 알림에 오기 전까지 한번 만들어봅시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금성교수 최셔입니다 오늘의 작품은 그림자 암살자 오멘입니다 이번 작품은 이펙트를 넣기 위해 LED 회로를 사용합니다 이번 작품은 양팔이 빛나기 때문에 조금 골치 아팠습니다 LED는 머리와 양쪽 팔 한쪽 손과 바닥 효과까지 해서 총 7개를 사용합니다 빛이 좀더 골고루 퍼지게 하기 위해 글루건으로 LED를 덮어줍니다. 이렇게 하면 빛이 골고루 퍼지면서 좀더 은은한 빛이 됩니다. 느낌 좋은데? LED 작업도 끝났으니 이제 체형을 만들어 봅시다. 체형은 적당히 근육이 붙은 남자 체형으로 만들어줍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LED가 있는 팔은 클레이로 근육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선 팔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집중합시다. 빛나는 부분은 3D펜으로 만들어줍니다. 3D펜으로 조형할 때 주변 근육과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만듭니다. 아무렇게나 막 만들면 인간이 아닌 괴이한 팔이 되니 주의하세요. 반드시 근육라인에 맞춰서 만듭시다. 조형이 끝나면 인두기로 형태를 매끄럽게 다듬습니다. 다음은 바지를 만들 차례입니다. 플레이를 얇게 밀어 허벅지 위로 덮어줍니다. 아래쪽은 검은 한개 효과가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따로 장화나 옷을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바지는 군복이기 때문에 무릎과 허벅지에 각진 라인을 만들어줍니다. 군복은 라인이 생명입니다. 반드시 해줍시다. 하세요. 바지가 형태를 갖추면 끈이나 주머니 같은 세부장식들을 추가합니다. 군복은 카고 바지처럼 큰 주머니가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면 됩니다. 왼쪽 다리는 검은 한개 효과가 덜하기 때문에 부츠 상단만 제작합니다. 부츠의 대강적인 모양 위에 끈장식을 여러번 둘러 부츠의 상단 형태를 만듭니다. 다음은 상체를 만들 차례입니다. 오에는 상체가 사이버그 몸으로 되어있어 사이보그 파츠를 여러개 만들어 상체 전체를 덮습니다. 파츠는 가슴까지 제작합니다. 이렇게 보니 어느 게임에 사이보그 닌자가 떠오르는군요. 라이어시 돌인가고 이제 가장 고난이도 작업인 팔입니다. 팔을 클레이로 덮으면서 도구로 이용해 등대로 둘은 자국을 만듭니다. 이 작업에 가장 주의할 점은 도구로 내부에 빛이 새어나도록 최대한 깊게 긁어내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오래할수록 클레이가 굳어서 도구로 조용하기 힘들어집니다. 빠른 시간 내에 정확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위쪽 붕대가 끝나면 손목부터 검은 붕대로 감습니다 검은 붕대는 위에서 했던 붕대와 다르게 직접 만들어 감아줍니다. 다음은 어깨 장식입니다. 오멘의 어깨방어구는 타일을 펴서 만든 것처럼 생겼습니다. 아니면 진짜 타일일 수도 있고요. 도구로 타일작업 같은 문양을 내줍시다. 참고로 어깨방어구는 두겹입니다. 어깨에 같은 원리로 한번더 덮어줍니다. 다음은 머리작업입니다. 머리에 들어오는 빛이 좀더 퍼지게 하기 위해 글루건과 3D펜을 적절히 사용해 빛을 분산시키고 눈을 제외한 나머지는 클레이로 덮습니다 마무리로 얼굴 형태도 다듬습니다 다음은 후드 작업입니다 클레이를 얇게 펴서 후드 모양대로 머리를 감쌉니다 목 주변으로 클레이를 감싸 전체적인 모양을 잡습니다 목 주변 두건은 찢어진 느낌을 더 내줍니다 허리에도 허리띠를 여러개 둘러줍니다 허리띠는 총 4개로 골반에 4개, 허리에 2개 들어갑니다 허리띠에 천조각을 붙입니다 천조각을 붙인 뒤에 국적을 알수 없는 언어도 써줍니다 어차피 다들 무슨 문자인지 모르니 유튜브 로고도 넣읍시다 좋아 자연스러웠어 허리에 버클도 추가해 허리를 마무리합니다 손을 하기 전에 나이프를 만들어봅시다. 나이프는 군용 나이프 모양을 참고해 만들었습니다. 이번에 밀리터리 느낌의 오브젝트를 만드는 게 재밌었습니다. 나중에 레이보우 식스 캐릭터를 만들어도 재밌을 것 같네요. 다음은 손가락을 만들 차례입니다. LED 전구 외에는 아무것도 들고 있지 않은 왼손부터 먼저 만듭니다. 손에 있는 여러 장식들도 같이 해주시고요. 새어나오는 빛의 색깔을 임의로 변경하기 위해 부분적으로 파란색 클리어 페인트를 발랐습니다. 오른손에 나이프를 붙이고 손가락을 붙여 나이프를 쥐고 있는 손을 만들어줍니다 여기까지 하면 효과 조형을 제외한 모든 모델링 작업이 끝납니다 이제 에나멜 페인트로 칼날과 벨트 버클을 은색으로 칠합니다 도색하면서 가끔 드는 생각은 이게 진짜 금속으로 만들 수 있으면 진짜 때깔 좋고 이쁠 텐데 말이죠 그리고 더 이상 이 비싼 에나멜 페인트가 필요 없을 거고요 다음은 효과 조형 작업입니다 이 작업은 일일이 빛의 분위기를 봐야 하기 때문에 조명을 조금 낮췄습니다 3d펜으로 led를 감싸면서 오로라 같은 빛을 만듭니다 바닥도 역시 동일한 작업을 진행합니다 이렇게 작업하고 불을 켰을 때 은은한 불빛이 바닥과 손에감돕니다 마지막으로 손과 바닥에 검은 안개 같은 효과를 만들어 붙입니다 바닥 작업을 동시에 하면서 아까 만들지 않았던 다리에도 검은 안개를 두르면서 자연스럽게 연결해주면 완성입니다 그럼 처음 만드는 발로란트 캐릭터의 완성품을 한번 보러 가볼까요? 오늘의 작품 그림자 암살자 오맨이 완성되었습니다. 오랜만에 롤 캐릭터가 아닌 다른 게임의 작품을 만드는군요. 이번에 발로란트 출시 기념으로 만든 작품으로 제가 가장 해보고 싶은 캐릭터를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종종 발로란트 캐릭터도 만들 예정이며 롤 이외의 캐릭터도 만들 예정입니다. 그럼 이렇게 열심히 만들었으니 발로란트 베타키가 왔는지 확인해보러 갑시다. 아... 힘들었다... 설마 지금까지 발로란트 키가 안아있을 린 없겠지? 맞다! 드디어 나도 발로란트를 시작하는구나 그럼 이제 오면을 한번... 응? 어? NOPE NOPE NOPE